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는 여러분은 한 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분들한테는 제 방송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또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썩 기분 좋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도 흘러가는 동향을 알아야 되겠고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니까 어느 시점에서 또 구입을 해야 될지, 어디가 바닥인지 궁금해서 보시는 거 같은데 실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아파트 매물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을 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파트가 또 많이 줄었다 아파트 광고를 내봐야 더이상 손님이 없기 때문에 또 광고를 안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 뭐 동일 매물로 해서 엄청나게 나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내부 부동산 보다 제가 간단하게 또뭐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는 동향을 한번 쉽게 볼수 있게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물로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동호수까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크게 해서 호수는 안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는데요. 전체적으로 동향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 이브 같은 경우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현재 지금 70평, 77평에 25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타운 마찬가지 지금 20, 88평에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노르웨이 마찬가지 14억에 나와 있고 이편한세상 마찬가지 지금 2층인데 지금 12억 5천 그리고 쌍용예가 쌍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은 평수가 70평에 12억 그리고 월드메리디앙 마찬가지 지금 101동에 59평에 11억 그리고 만성 우방팔레스 마찬가지 5층 이지만은 지금 9억 2천 나와있고요 수성 효성 해밀턴 같은 경우도 지금 평수가 지금 34평에 9억 부어 뭐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12층에 8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또 안고 뭐 사야되는 부분들은 전세까지 끼어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고 수성 효성 해밀턴 마찬가지 21층에 8억 5천 그리고 버물 라이온 뭐 라인 라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22층 중에 12층이 지금 8억 5천 수성 레이크 마찬가지 지금 평수가 25평인데 8억 2천에 나와있고요 수성 월드 메리디앙 44평에 지금 8억 그리고 유성 푸르나이 프로, 마찬가지 지금 33평에 8억 그리고 펜트하우스 수성 같은 경우도 지금 7억 9천에 나와있고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전세대로 끼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공실들이 있는 것들도 좀애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한 세상 마찬가지 나와 있는 게 지금 34평에 7억 5천. 그리고 전세가 4억 5천 나와 있죠. 과시스 마찬가지 지금 55평에 7억 5천. 그리고 유성 프로나이 마찬가지 지금 23층에 로얄층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7억 5천. 항영토 프로티늄 마찬가지 지금 33평에 7억4천 전세가 사억 끼어 들어있고 수성효성해미턴 마찬가지 지금 평수가 34평에 7억천 수성영남타운 마찬가지 지금 48평에 7억이 나와있습니다 뭐 주거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는 거주하고 있다고 또 나와있고 공실은 공실이고 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수성 보승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공실인데 전세는 4억 2천. 공실인데 전세가 4억 2천 들어가 있으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무튼 체크 되어 있는 대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염료 같은 경우도 보모 웨스트 카운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전세 3억 3천에 매매가는 7억. 그리고 효성 해밀턴 마찬가지 평수는 34평에 6억 8천 그리고 마찬가지 효성 해밀턴 103동 105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매가는 6억 8천 동면수성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6억 6천에 지금 나와 있는게 평수는 43평 호밀턴 마찬가지 동일한 것 같고 트로엘 수성 뭐 알파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뭐 찍어야지 자세하게 보기를 하면 다 나오는데 33평 지 이런 식으로 매물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부동산 쪽에 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사이트와 금액은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팔아야 될 분들은 어느 정도 진짜 살 분들이 붙으면 금액은 대부분 어느 정도 조금 할인해서 매매를 할 의사들이 대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지태왕 아너스도 6억이고 수정 뷰를 파크 마찬가지 34평에 6억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액은좀 많이 내렸어요. 법무공원 풀빛에 마찬가지 지금 평수가 23평에 6억 그리고 법량 마찬가지 지금 6억 인데 지금 5층에 5층 인데 지금 6억이면 평수는 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 다 나오죠 워낙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뭐 체크해 갖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매물들이 월등하게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금액은 일부 좀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뭐 옛날 금액을 그대로 뭐 고수하고 뭐 어떤 바보 하나 걸리봐라. 뭐 그런 식의 어떤 매물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메트로폴리스 3단 같은 경우도 지금 5억 6천이고 36평이고 수중 해밀턴 마찬가지 지금 33평에 5억 5천 거롱하늘채 마찬가지 지금 중간청 정도 되는데 5억 5천 그리고 녹음 면신 같은 경우도 지금 10층 중에 로얄청이 지금 나와 있는 게 5억 3천 지금 아파트 전세나 월세, 월세나 전세 제가 다 확인을 해보면 전세 같은 경우도 거의 반 가격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증금 5천에 아니면 1억에 150만원, 180만원 했던 아파트들이 실제 100만원, 120만원으로 내려와 있고 120만원, 100만원 했던 아파트들은 70, 80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뭐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려도 내부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효성 해밀턴, 마찬가지 지금 5억 2천. 한천역, 썬프레스트, 마찬가지 5억 2천. 평소는 평균적으로 33, 4평 위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23평, 25평도 매매금액이 지금 23평 같은 경우도 5억2천 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5평 같은 경우도 뭐 5억2천0 0자에렐라 뭐 마찬가지 같은 경우도 지금 평수는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또다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동호수가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또 얘기해 드리기가 좀 뭐해요 아무래도 네이버 부동산은 동은 들어가 있어도 호주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동호수가 명확하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좀 가리고 뭐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뭐코롱하늘채 지금 나와있는 게 마찬가지 34평에 아직까지 뭐 5억으로 메트로팔레서 마찬가지 5억으로 그리고 수성태왕 아너스 같은 경우도 지금 4억 9천 32평 34평 22평 25평 위주로 대부분 아파트들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 베스트하임 마찬가지 4억8천 CG 한신유플러스 마찬가지 4억8천0 0 노곤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중복매물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중복매물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내부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꺼번에 보기는 참 쉽다.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쉽게 보게끔 만들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오류가 좀 상당히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전화해서 금액 출하를 바라 뭐 이런 식의 사이트기 때문에 그래도 명확하게 제대로 좀 올려놔 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사이트가 뭔지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이제 보는 사이트입니다. 대구 전체에 기본적으로 뭐 다가구주택이든 원룸이든 아니면 뭐 상가주택이든 그리고 아파트든 빌라든 매매에 대한 것들과 임대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 나오죠 대구 전체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어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사용료는 한 5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정도 부동산에서도 거래를 좀 하는 부동산 들이나 50만원씩 주고 보지 지금 현 입장에서 거래도잘 안되는데 50만원씩 주고 그리고 월세 내고 사실 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부터도 마찬가지 어느정도 거래가 좀 되는 부동산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거래도 많이 하고 어,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소위 말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현재 보시다시피 매물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건 대부분 수송구 위주로 지금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구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의 부동산과 마찬가지 여기 지금 사이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실제 여기 사이트에 나오는 매물들이 조금 더 비싼 것들이 많다. 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에서 올려 야지만은 내부 부동산에 확인이 되는 것들 이지만 여 같은 경우는 내 부동산이 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인이 직접 다 올리면 은 자세적으로 올라가서 부동산 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거나 손님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제 금액 추라이를 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내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보려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낙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 비동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수 있는 상황들은 많죠 금액대가 얼마만큼 떨어졌거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항상 올려 드리는 거지만 이런식으로 마찬가지 평수를 확인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 뭐 얼마까지 하락을 했는지 까지 나오고 뭐 이런걸로 저희도 확인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올려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은 또 편안하게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흘러가는 동향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뭐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많은 정보를 습득 하면서도 판단을 또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보는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그런 정보를 다 보시고 습득을 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은 불과 예전부터도 다 있었는데, 사실 이런 정보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보가 또 사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매스컴이나 유스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뭐, 로또다, 아파트를 사면 돈을 본다, 아니면 뭐, 연끌족이 뭐, 아파트를 구입했다. 지금 아파트 구입을 못하면 아파트 평생 구입을 못한다, 아파트 가기 상상한다뭐 그런 얘기 듣고 또못 모르고 뒤늦게 사실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런 정보를 유튜브만 본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사귀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또 알아야 되고 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또 패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얘기를 해보면 정말 아닌 사람들 하고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얘기를 해보면 아이 사람은 아닌데 싶은 느낌이 오죠 이제 그런 분들은 수신거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바로 뭐저 나라가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신급으로 해놨습니다. 얘기조차도 별로 하기 싫고 말도 쓰기 싫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영상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시고 수송구를 제가 일단 대강 한번 봤는데요. 뭐 순차적으로 해서 금매물들 아니면 정말 싸고 좋은 매물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또 내용들은 또 회원방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금매물이 일부 좀 나오기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금매물과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금매물이 일부 틀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서 또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 사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좀 멍청한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세상이 공존하니까 내가 무조건 똑똑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멍청하다 뭐 그렇게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좀 다녀보시면서 이런 시점에 어느 정도 자기 재료를좀 키워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제 돈을 좀 벌고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그렇게 어느정도 캐리어를 키워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